아, 아, 여기도 비밀 장소가 있을 것 같. 어? 뭐야? 딱 보니까 저기 지금 오른쪽 뒤쪽에 비밀 장소가 있어요. 저기를 통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. 어? 여기다. 그렇지. sexy outfit pack. 이럴 수가. 섹시한 복장 팩이라니. 이건 당장 눌러야 돼. A few inches later. sexy outfit. 공주한테 이걸 입힐 수 있는 거네. 당장 사. 그리고 지도 이제 빽빽한 숲을 지날 수 있어요? 우리가 구출해야 되는 공주님이 어 뭐야 더러워. 너 수영복 뭐 입고 있어. 오왔다 아 뭐야? 달성? 모든 NPC들이 다 소양봉 입고 있어! 으... 야... 광희... 사장님 뭐 하세요? 야! 미션 달성도 왜안 차냐? 사장님이 그거 끈거 아니에요? 아 그래? 아 미션 어. 달성... 네! 어 이게 뭔 일이야? 저 일단 새벽님이랑 노우님이랑 이카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레츠고 하늘이 죽어버렸어요. 이게 무슨 <웃음>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정확히 새벽님이 렛츠고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, 이카님이. <웃음> 아니 나는 같이 가자고 했는데 왜 자격하는 거야! 레츠고가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몰랐지 아니면 키미밍이 m <웃음> o 나갈때 죽인 거예요? 아니요 저 e n kill me. I didn't k 밍 l 더 가깝긴 했거든요 이 t 님야 빨리 스킵해 스킵! 스킵! n 아, 오케이 오케이 단 u I didn't i I n c h e s l a t e r 키미밍 아직도 미션을 안 했었어? 어 됐네. 아 어, 뭐야. 이카 아, 새벽? 네. 아 새벽. 새벽 새벽이었어? 진짜 렛츠고 하고 조진 거야? 아 같은 편을 아, 죽였어 심지어 이게 이게 뭐였냐면 제가 이카 님이 빨간색인 걸 보고 아 그럼 이카 님이 나랑 빨간색이니까 나머지 흰색인 두 사람은 죽입시다라는 의미로 이 렛츠고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카 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지? 아니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는데 <웃음> 죽어버렸대 <웃음> 아니 맘맘매야 <웃음> 보스전이라니 전별아보스! 나 강한 남자 자퇴 때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! 뭔데? 핫. 핫. 핫. 핫! 핫! 아 어? 핫핫핫핫핫 어 뭐야? 뭐하려고아니 가장 위험한 암정! 스파이크를 소환하다니! 일단 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겠군! 헐랄랄랄 어?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! 아! 아! 자뜨떼 스파이크를 소환하고 있는데야말로 극딜을 넣을 수 있는 저로 기.. 어 앞으로 넘어가요? 하하하세웠구나이 <목소리> <목소리> 우매한 보스! 나의 정의의 칼을.. 아하! 아아! 아아아아 이겼다 강한 남자 차 떼떼 아유 그냥 폭탄도 폭탄은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물통을 그냥. 가지고 와주실래요? 이게 그냥 음. 태워버리면은 도화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맞았어. 물통 안에다가 넣어서 덜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이 안 붙어요 상자에다가 다 갖다 버려 어? 뭐야? 아니 이거 아! 왜요? 왜 터져요? 뭐야? 아 이거 물에 담은 상태로 잘 살며시 넣어 줘야 되는데 그 물을 쏟으면 물이 없어지겠지? 아! A few inches later. 어? 터질 것 같아요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 터지는 걸 그렇게 침착하게 얘기한다고? I am m a man. 혹시나 열까 봐 손잡이를 정말 파들파들 잡고 있었는데 안녕해. 아니, 그럼 마음이 거미줄품을수 있어요? 딱히 거미처럼 생기진 않았는데? 아이고 형님! 아우 또 형님이라 죄송합니다. 누님! 아우 씨또 오셨네 저분! 누.. 누님! 아니 길을 쳤다고로막아 어이 누님! 아우 야요 야요 야요 야요 야요 야요 요거포즈다요 야야! 밑으로 떨어아와 진짜 놀랐네 와 네 개를 다 누르라고 돼. 몰라? 그러면 제가 불러 줄게. 어. 형 먼저 6 먼저 눌러 봐. 6. 어. 눌렀어. 눌렀어? 그다음에 p를 눌러. 어. 그다음에 그 아까 그역삼각형의 세모 다리 있는 애를 눌러. 어. 그리고 그 x를 눌러. 어, 초록색이 들어왔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어, 이제 바로 옆에 버튼이 있는데 폭파라고 쓰여 있고 흰색의 어. 커다란 버튼이야. 폭... 파 라고 되어있고 흰색이 커다란 버튼? 어 이거 눌러봐라 잠깐만 그게 뭘 말하는거지 내가 지금 이걸 메모리 봐야되거든 기다려봐 오케이 죽을 준비하고 어, 있을게 흰색. 1분 남았다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마 이미 살았어 그딴 설명이 없는데 잠깐만 응 수고어 안녕히계세요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고 바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내 아니야. 채널 잘 이어주길 바래 아니야 <웃음> 살고싶다 외쳐 <웃음> 죽어서 <웃음> 맘맘매야 아, 이제 길을 선택해야 되는구나. 왼쪽으로 가야죠. 안 돼. <웃음> 이게 나 어디로 가야 돼? 왼쪽. 어우 야, 어디가? 어, 어, 어, <웃음> 진짜 돌아버리겠 어, 왼쪽으로 가야 돼. 아또 어, 디가미친 어, 아 하아 진짜 이거 아 뜻대로 되질 않네? 지금이야말로 왼쪽으로 빠질 때할수 있어 넌못 지나간다 와.. 진짜 기가 막히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네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 근데 이,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이 됐어 이 사이로 가면은 빠질 수 있어 상자 상자 제발 왼쪽으로 아! 빠지지말 야아아 그래서 사양이는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는감? 아뭐고인은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결혼했다 이건가? 아. <웃음> 그럼 사양이는 이상형이 뭔데? 저 이상형이요? 저 이상형 사형... 이상 사... 이상 이상! 하하하하 <웃음> 왜저래 갑자기 고장났어 <웃음> 사람이야 <웃음> 야, 그 저번에 그 말한대로 해 3대 5 0 치는 남자 좋아한다며 선택 500 치는 남자 싫어! <웃음> <웃음> 아 싫어? <웃음> 오케이 하나 정보 알아낸 어. 아 이런 식으로 시, 취조 당하는 건가? 아 이런 식으로 <웃음> 어 아이엠 맘맘 시 에이 사장님이 써는 거를 제 눈앞에 또또 세별님이야 이겨! 세별이? 고로케님 저 아까 밑에 사장님이랑 둘이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지금 네. 본인이 죽여놓고 사장이 하고 지금 제 타트로 돌리는 건 아니에요? 아. 어, <목소리도> 어머 어머 와 암살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... 빠르게 제가 어... 설명을하겠습니다. 저 흉내쟁이예요. 새벽님이 저 똑같은 고인 <웃음> 그줄 알고 썰고 지나가신 거고 그랬구나. 그래서 대놓고 죽인 거구나. 사장님 나는... 썰어보시고 정말 기분 좋으셨겠다. 나는 사장님 감사합니다. 죽인 걸로 만족한다. <웃음> 어, <글로. 웃음> 사후 세계에서 두 분이서 면담하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?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어? 김새벽 어디 있어? <웃음> 죽일 거야 내가. <웃음> <웃음> 저 가쁜 <갑분> 숨소리 뭔데. 생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인사람! 웃음>